큐티 뽕짝 왕자, 아주 딜리셔스한 덩어리를 기대하고 있을게요. 개를 많이 삼켜댔... 된... 어? 개가 왜거미줄이 있죠? 이게 도대체 뭔가요? 개가 <웃음> 왜거미줄이 있죠? 뭐야 이거? 개 맞아? 이거 거미 아니야? 내가 모르는 개 중에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개가 있던가? 일단 음. 플랜으로 가야되나? 쇼, 원스턴! 몬스터를 하려못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역시 야생은 골려 먹어야 제맛이지. 작전이 성공하니 정말 기분이 좋구만. A few moments later. Dlc 다음에 하실 거? 아, 몰라요. 몰라, 아,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? 지금 문이 박살 났는데, 지금 Dlc가 문제야. 지금 난 장난해. <웃음> <웃음> 진 어디 가냐? 너뭐 하냐? 잠깐만요. 이거 다시 들어가 볼까요? <웃음> 뭐하냐 거기서? <웃음> 아씨 살아있었니? 여기도 사다리 메타를 쓰는 펠리르 역시 개버릇 어디 안줘 아... 이제 묶어볼까 묶어보는 건 제... 저의 전문이죠 오해하지 마시길 Excuse me, w h y A FEW MOMENTS LATER 어... <웃음> 안 하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군대 가신 분 소원이래요. 내일 못볼것 같아서 오늘 보여줍니다. 저요? 다녀왔냐고요? 다녀왔기보다는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중, 중간에 이제다쳐가지고 나왔어요. 의가사 했어요. 그 다친 게머리 아니시죠? 야.. 이씨. 말하는 거 보고 말이 좀 심하네. 저 머리는 선천적인 겁니다. 야둘다 나가. 둘다 꺼져. 내 방에서 꺼져. 넌또 뭐야? 너? 뭐야 메달 꽉 찼어? <웃음> 뭔가 했네. 어쩌다 보니 태양 메달을 다 모은 것에 대하여. 어디가? 아, 이제 자러 가는구나. 쟤는 그냥 포획하면 되겠다. 이거 딱 포획하고 가면 되겠다. 응? 뭐야 이게?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? 유튜브 보고 왔어요. 저질문에 나좀 여쭤보고 싶어. 무슨 영상 보고 오셨어? 아. 아, 아. 아, 아, 어, 음. 망자로 파티면은 괜찮은데 좀 위험한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사람의 눈빛, 눈빛이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이게 화면 너머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너의 과거다.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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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under arrest, Nimrod. I can't finish the healing here. My home is just beyond the trees there. You will carry him. He must not die. <웃음> 제게 오늘 저녁밥이었는데 <웃음>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크리스피 베이컨이야. Yeah. 오 그만해 크리스피 베이컨. 아 치료 준다니까. 내안 먹을게. <웃음> I can feel this. 아,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아요. 아... 섰어, 고맙다, <웃음> 아, 미안합니다. <I'm> 섰다고 <웃음> 느껴져. 이제 이런 더럽고 불쌍한 놈들 같으니라고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100여 가지 넘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퀘스트보다 나는 그걸 원합니다. 특히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독립 어떻게 나오냐고 끓는 동늘이야 아니면은 뭐 속박되는 동늘이야 멍멍이는 무조건 나오고 내가 만약에 동늘 나오면은 독트이 타가지고 트롤지 타러 간다 내가 당장 말려서 죽여야지 오히려 좋아 근데 실제로 쓰리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독단검 들고 독 걸리게 한 다음에 가시가 버디고 불러서 죽인다고 나 똑같이 해봤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는 내가 살다+ 살다 정말 짜릿했었어 그때. <목소리> y o